구독, 좋아요.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.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, 알람 설정까지. <웃음> 이제 서민분들은, 솔직히 이제 여기 밑에 부분은 절대 뭐, 안 보실 거라고 보고, 이제 서민분들도 한, 호날두를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, 한 100억까지 보도록 할게요. 100억까지만 살수 있다라 따져봤었을 때, 나는 과연 무엇을 사는 게 나을 것인가 100억을 본다 했었을 때 솔직히 EBS랑 100억 정도 했었을 때는 한 3카 정도를 살수 있다고 보고 비교 한다면 서민분들 야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선 솔직히 EBS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몸싸움도 그렇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딱히 상관 없긴 한데 어 오히려 EBS 성카가 몸싸움도 그렇고 침투적인 부분에서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BOE 같은 경우는 꼴결이 심하게 좋긴 한데 저쪽이 그래도 속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었을때 제일 중요한건 요즘 메타에서는 속력이기 때문에 2배에서 3카 와 이거는 근데 MC는 진짜 와저 미쳤다. 밸런스도 잘 버텨주고, 이거는 뭐 저거 어떻게 어 반박을 할까요? MC 사카, MC 사카랑 토츠 같은 경우는 못 구하기 때문에 저 어쩔 수 없고, LH 오카 MC사카랑 LH 오카아 물론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까지 간다라고 봤었을 때 급여에 비해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LH 오카가 확실하게 더었죠음 그래서 LH 5카 간당간당하게 20으로 6카 정도 살수 있다고 보고 야 일단 가속력이 제일 중요해서 저거는 이거는 밑으로 점점 내려가봤자 똑같을 것 같아 어. LH 5카 절반의 가격인데 LH 오카가 제일 괜찮네요 진짜 <목소리>